일어을 해버린 사람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동보 대국 대군 제독님입니다. 며리공. 어디야? 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전쟁 참전용사와 전몰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71년 전국계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다 장렬히 사는 국군과 유엔군 장병 그리고 참전용사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보냅니다 민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면서 깊은 위로와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국가를 지켜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을 자유통일로 완전히 끝낼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1960년 1950년 6월 25일은 불과 2년 전가어한 대한민국의 북한 공산정권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날입니다.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을 위시한 선조들의 의지로 군대 내부를 포함하여 정국독재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과 정부 수립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유엔이 계리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어렵게 태어나 자유의 그런, 말아, 그런 말을 떼자마자 터진 전쟁이었습니다. 천만 명을 넘고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전화를 잇는 등 피해를 잇지 않은 가족이며 전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끝나지 않은 6.25전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면전은 멈췄습니다만 아직도 북한에는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가 있습니다. 군사편찬진 고소 자료상 휴전시 8,343명이던 국군포로는 이제 100명도 살아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는 소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다섯 차례 고위권 회담, 두 차례 대북 특사 폐기를 하면서도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과 인민재판식으로 탄핵하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북한의 수석 대빈인 소리까지 들어가며 재중단한 번도 북한의 6.25 전쟁 침략 사실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6 평화쇼를 연출하면서 6.25 전쟁과 유의 모든 군사도발를 은폐하고 민족의 원수인 김정은 반인도 전범을 어제 뉴욕타임즈 보도와 같이 매우 정직하다 Very h 이 따위 정신병자 같은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6.25 전범인 김은봉의 조선 어용들을군의 뿌리라 하고 햄초행일 추념사에 외국하고 6.25 전쟁을 일으킨 민족의 운영이자 전범인 김일성 해고록이 국내에서 시판되게 한 것도 모자라 북한 독재정권의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반역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주기이라는 사실까지 없애버리고 훈련당 다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전략을 포함하여 국방태신는 붕괴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독재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내폭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천만당이거든 것은 6.25전쟁 이후 국가재건과 북한 침략 억지 그리고 부국강백에 결정적으로 기한 한미동맹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월 21일 문재인, 바이든 간 한미전상회담 공동성명에 맹시된 대로 우리의 동면 70년 넘게 개념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전략적 중심 은 바로 한미동맹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응류증인 전쟁포로를 구출해야 합니다. 대북 사실투사 사실투사로 김정은 우상화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너의 상태에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 자유가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112호에 명시된 한반도의 목표는 통일,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정부 완성에 있는 바와 같이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은 자유 통일에 대하여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전쟁전범집단을 추종하는 방력정권의 북중으로 난파중인 대한민국은 이순신 제독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정직 출진하고정정당당한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가 끝나지 않은 6.25전쟁을 완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춰 공산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벌인 호국 영령의 귀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자유대한민국을 꾸꾼히 지키고 세계 속의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일으켜 시옵시다. 미국 링컨 대통령 말대로 국민의 국민에 대한, 국민을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고를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